학교, 회사 가리지 않고 연락을 잘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이 뚝뚝 끊기는 ISTJ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ISTJ의 특이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ISTJ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두뇌 스위치를 성능 우선 모드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ISTJ가 집에 도착하면 두뇌 스위치를 절전 모드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컨디션 여부에 따라 초절전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애 초반에 ISTJ가 집에서 잠수 탄다면 적어도 집에 도착하면 최소한의 연락 보고해 달라고 요청합시다. 6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되면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오 a n u e l 주 o s h i Chan Hajushi y a s i s t j 와유아 u i h o n i n s h i n g o h i s t j world membership a gihashi main. s e a s m r d Total nega g benefit yul o nu leel suit sube nader. Uchuk sang dan c a r d lul clip haga eeb haju se yo.